개를 많이 삼켜야 돼. 된... 어? 개가 왜 거미줄에 있죠? 이게 도대체 뭔가요? <웃음> 개가 왜 거미줄에 있죠? 뭐야 이거? 개 맞아? 이거 거미 아니야? 내가 모르는 개 중에서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 개가 있던가? 피왕자는 진동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덜덜거리는 거 맞아요. 부들부들부들부들 훔칫훔칫아 어지럽네 <웃음> 경이가 나오나 스토리가 <웃음> 아와 <웃음> 하반신이 대단한 어 여기 밤하늘을 꽉 채우던 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바마마가 말이죠. 파괴해버렸어요 <웃음> 예 정말이에요 알콜에 치고 말았어요 이러니 여러분 수, 술을 드실 때는 항상 집에서 드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꽤 기분이 좋은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미라클 타임은 이제 It's 어발 oh, 모두들 화가 단단히 났다는 사실을요 예 인정해요 그래도 왕인데 쬐끔 넘어 하긴 했죠 정말이지 다들 잔소리 대망 이라니깐요 그러니까 왕자는 이제부터 우주의 밤하늘을 원래대로 돌려 놓으세요 <웃음> 아, 저지른거는 아인데왜 수습하는건 나야 그러면 우리 쥐똥 왕자 해문을 빌어요 진 아바마는 뭐 자기 할 말만 하고 압니다 그냥 보면은 아좀 치워주세요 나 이거 굴리고 있는 바쁘단 말이야 이거 삼킬 수 있나? 오 립스틱! 립스틱 삼켰어 립스틱이 되네? 어... 아 제발 이게 쥐가 방해를 하는 거 같아요 아 이건 아직이네 딴데 가야겠다 이거 쥐가 계속 방해하는 거 같습니다 뭐야 저기도 있는데? 오 쿠키! 쿠키 되게 크다 와 이제 이건 별이 됩니다 카스텔라별! <웃음> 어 맞아 이거는 자동 저장이 안됩니다 이게 옛날 게임이라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잠깐만 일단은 음량 조절 좀 할게요 이게 좀큰것 같으니까 좀더 줄여야 되나? 크면 말씀해주세요 작거나 두번째 별 만들어 갑시다 음 여긴가 처음 했었던 것보다 이제 두배 키와 되고요 이제 시간 제한이 생겼어요 오우씨 잠깐만 야뭔 지가 귤을 오 좋아 좋아 시점? 시점이야?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아 아직 지우기는 안되네 귤 좋아 우와 아 뭐야 하. 건드는 것 같아요 옆에서 아. 아이고 내 덩어리 어 레고 된다 오 레고 이거 안약이랑 다 된다 이거 오 어, 좋아 새우튀기 안되나 아직 새우튀기 안되네 어아 잠깐 달팽이 안되네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이거 양말 된다 양말 먹으니까 꽤 괜찮네요 이거 오 이제 새우튀김 됩니다 됐스 이지 피지하고만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더 크고 으쌈하게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아 원래 이랬었나 참새 된다 참새 이리 와아 날라갔어 아주 순조롭구만 더 크게 어? 위에 뭐 있었네요? 이게 뭐죠? 뭐야 벽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거 수세인가아수세미이네 아, 가지가지가지 야채야채야채 야채, 야채. 정말 가지가지 가지 하군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 좋아 만족했으 무슨 별 되지 이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별 잠깐만 이거 별자리도 만들 수 있어 엄청 오래돼 가지고 기억을 못하니까 엄청 새롭다 맛없 맛없어..잠깐 부이... 멋이 아니고 맛이라고? 그리고 맛있는 거라고 하면 역시 개조 아.. 아.. 그러면 우리 큐티 뽕짝 왕자 아주 딜리셔스한 덩어리를 기대하고 있을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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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여기, 여긴 안되겠다. 너무, 너무 무겁지대야. 딴데 가야겠어 이거. 도망가지마. 받아들여. 받아들이십시오저 삼킬 수 있다. 빨간색 삼킬 수 있어 이제. 저 걔가 왜 이거 신발을 신고 있는 거야? 아 어지럽네 진짜. 초록색 삼킬 수 있어 이제. 엔간한 건다 먹은 것 같죠 느낌상? 그럼 빨리 덩어리를 하늘을 올릴게요. 개자리. 저게 개자리야? 어? 아. 가니자가 옥화를 기대 해왔던데. 어디서? 뭐 뭔데? <웃음> 며칠 밤낮을 고민해서 준비했다고요. 안 가져오고 지구에 떨궈 놓긴 했지만요. 야, <웃음> 직접 달라고. 왜 매번 지구에 떨구냐고. 뭐랄까 마침 그때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선물을 던져 버렸어요. 그냥요. 괴호는 진짜, 붉은 엄청 좋아. 정신없어서 좋아. 통조림 아직 안 되네? 아, 다 떨어진다, 야. 좀더 부피가 적당한 거 없나? 이거 화살 너무 얇은 거 같은데? 오, 좋아, 좋아. 이거, 이거 부피 괜찮습니다, 이거. 고양이요? 아, 고양이 붙을라나? 안 돼, 아직. 아직 고양이 안 돼. 좀더 커야 돼. 얼마 안 남았네? 어, 고양이 됐어. <웃음> 지금까지 열심히 더. 또 선물 던졌지 너 미안하지만 던진 위치는 기억 안 나요 그러시겠지 이미 내1 m 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나이도가 좀 있었어요 살짝 초반이 좀 힘들었어 좀 많이 큰데 <웃음> 생각보다 <웃음> 생각보다 좀 많이 커졌는데 <웃음> 여러분 왕자가 보이긴 하아 살짝 보인다 저기 <웃음> 보이긴 하네 아 맞다 하마터면 말못 드릴 뻔 했네요 이거 레파토리오 똑같네요 이거 <웃음> 일단은 어디 갔다 왔고 항상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맨날 잃어버려 지구에서 3 m 가보자 근데 폭주적 뒤에 왜 어르신이 왜 있는 거야? 가끔 보면은 엄청 뜬금없는 게 많이 나와요. 뭐 이게 왜 있나 생각을 하면은 애초에 이 게임에 논리를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게 있는 것 뿐이지 이유는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야. 오 사람! 제 구조이들이. <웃음> 사람이 빠졌길래. 지금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게 아니고 좋아서 비명 지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거대해지고 있어. 오리배? 아 오리배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되나? 오 된다. 오 잠깐만 여기 어디죠? 여기 처음 봐. 안녕하세요. 다 도망가네. 흠 음, 뭘까요? 뭐가 이렇게 텅빈것 같은 걸까? 혹시 아바마마의 선물? 흠 음,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무언가가 아 유레카. 알았어요. 하늘이 전혀 우아하지 않잖아요. 우아함이 부족해요. 나비처럼 홀롤로 하지도 않고 이 아바마마처럼 샤방하지도 않다고요하 정말 하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군요. 음 잠깐만요. 지구에는 우아한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바로 백조예요. 그래서 백조를 삼키기로 했습니다. <웃음> 알만 지금 채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컨트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식탁은 별 이상한 게 많이 올라오지 초밥도 좀 먹고 <웃음> 계란초밥 그건 부하지 못해요 당연하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저 아저씨 정신나갔네 저거 새로 골프치고 있어 말로 골프치고 있는데? 나쁜 곰탱이 냄새 여기까지 풍기는군요 나쁜 곰 웅담 주제 아긴 너희들 선조, 선조는 선조 곰이 아니지 우리나라 선조는 곰이잖아요 쑥과 마늘의 민족이라서 곰은 좀 친한, 친한 편인데 너희들은 아니었지? 일단 곰을 삼키긴 해야 되는데 크기를 먼저 키워야 되거든요 뭐죠 대체 여기는? 고오어 뭐야 <웃음> 아이게 끝이라고? 대체 뭐지? 대체 뭘까? 진짜 예상 못했어 고오나먹었다오 끝날 줄은 나도 몰랐어 초반.. 초반만 진짜 어렵구만 진짜 초반이 고비야 사실상 이번에는 시간이 되게 오박하다 이거 가능오오나 가능할 수도 나무 된다 이제 나무 돼요 차는 왜 저렇게 꽂혀있는 거야 지금 세로로 집 된다 <웃음> 아 뭐야 이게 뭐야 미쳤어? 그냥 내버려 둬. <웃음> 배 먹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어배 먹어 먹을 수 있어 이제 배 먹어 배. 이제 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안 되겠는데? 이 정도 크기면 특히나... 야 빌딩을 먹었습니다 이제 슬슬 현수교. <웃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별을 만드는 순구. 이거 달 만들기 있네요? 아 설마 이게 엔딩인가? 달 만들기가 있는데? 300m 25분. 아 이거 메인부금이네 이거 괴운 메인부금이거든요 진짜 엔딩인가봐 길진 않은데 그래도 그만의 가치는 있네요 열심히 굴리다 보니까 엔딩까지 왔네 제가 회사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제가 회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구만 아주 좋습니다 난 대기업도 굴리는 남자라고 어? 먹었어 토네이도 먹었어요 아직도 섬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이자씨 어? 자연 자연을 많이 먹었네요 <웃음> 달 근데 달 생긴게 좀아 <웃음> 이게 확실히 엔딩인가보다 이게 <웃음> 뭔가 뭔가 <웃음> 야 왕자는 귀여운데 아바마마가 좀 <웃음> 저저저 저, 저, 저거, 달, 저거, 저달 <웃음> 생긴 거 저거, <웃음> 와, 사저들저저저 <웃음> 어 <웃음> 이거 구울 수 있네. 야 엔딩 마저 이거. 어? 응? 응?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 <웃음> 뭐야 이거 엔딩. <웃음> 아 이거. 아 그렇군요 엔딩 마저 엔딩 마저 굴리고있군요아 <웃음> <웃음> 아주 미친건가 진짜 음. 미친건가 설마